<놀라> <놀라> 어? 나 교장 유순한 창작! 하하 뭐롬... 아니, 권 세상 선생! 그 옷차림이 뭐여? 세상에... 아무리 제 멋에 사는 세상이라지만 저건 우리 동료들 입장도 생각해야죠! 월급 받는 건 어쩌고 어떠한 사요! 뭐라 그러는 거야? 원 참... 이 옷이 뭐가 어땠어요? 쭉쭉, 쭉쭉! 고교 졸업 기념으로 받은 옷이라 이젠 좀 작아서 그렇지 아직도 새 옷인데요! 엉두깨 선생님. 그럼 아예 결혼식할 <웃음> 때그것을 입지그러세요. 킹영질 <웃음> 선생님, 나한테 시집 올 생각이란 말은 어디 있어요? 그만이지 말 그렇게 버릇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기는 교무실. 선생님 육상부 집합했습니다. 음. 번호 하나, 둘. 번호 어, 오늘 특별 활동 시간에 우리 육상부는 실전 연습을 하러 간다! 즉, 육상 경기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운동장 분위기를 몸에 익혀 출전에 대비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홍두깨 25세 TNT 투머치 터커! 터커! 터커! 터커! 터커! 터커! 우와, 시켰다! 놀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웃음> <아직은> 뭘 준비할까? <웃음> 유순환 교장 선생님! 우리 육상부의 동대문 경기장 견학경비 청구서입니... 모름표? 아무도 없 야, 장빵 개걸 더러운 놈들 도가되 들어 들리지? 이 함성! 가슴이 설레이는 심장 뛰는 소리! 너희도 이 함성 속에서 한번 달려보고 싶지 않니? 저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하얀 결승 테이프를 가슴으로 끊어보고 싶지 않니? 다음은 여고 100m 경주가 벌어지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여중 최고 기록 보유자인 나에리 선수가 출전합니다. 쩜쩜 나엘이 엄마와 나의 집을 엄마의 추억이 담긴 집을 빼앗은 나쁜 계집애 그 집을 담나머로도 보지 못하게 했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엘이 저 나이비 선수준마! 앞서기 시작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제치고 달린다! 살려라! 살려드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